상사의 아들과 바람을 피우는 소력 그들은 함께 상사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계획했습니다. 바사리에게는 단순해 보였다. 글쎄, 그것은 간단하지 않았다. 그 뒤에 많은 비밀을 묻어, 안녕 친구야, 오늘 나는 당신에게 거위를 제공합니다. 실러 할리우드 영화의 연기일 때 비디오를 재생하는 경우, 그래서 좋아하고 코멘트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트위스트에 대한 끝까지의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아비나씨 데비이 임무를 시작합시다. 독이 있었고 우리의 마네카가 돌아왔고 그들을 볼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애널리스트, 방갈로르 회사, 통신, 그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오늘 밤 그녀의 브로커와 함께 일할 예정이었다. 출시를 예정하는 회사에 대해 논의합니다. 밤에 시 회사는 오늘 그와 함께 누군가가 없었다. 그와 친밀한 하쇼파티가 그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출근해야 했습니다. 라인맨은 출근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의 친구야. 두바이 경찰 만난 은용 프로그램. 프리티 크로샤는 그를 해고했다. 요즘 복권은 절정에 로리로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젖는 일을 주었다. 나우탕치 회사가 오늘 처리하도록 설정된 이 회사는 현재의 행동에 대처합니다. 그는 고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했다. 로하리는 회의에서 상사에게 제안했다. 수행할 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익스프레스는 이제 그녀가 말하는 회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잘시절에서그 회사에서 많은 돈을 인출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단지 이것을 위해 그를 주론 그는 그것이 매우 가난한 조언이라고 생각했다. 사장이 떠난 후 라인을 관리자와 이야기. 말한다. 누가 주님으로부터 가져가 달라고 부탁한가. 그는 분노에 그를 해고. 사자의 독. 개선을 위해 밤에 나왔다. 그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네파어 하지 보스의 따른 회의에서 보였다. 같은 아들은 오늘 바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왔다. 노린코 사라는 혼자 있는 것 같아서 그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결단을 위해 안녕을 마시세요. 사자가 화장실을갈때 그녀의 꿈에 뭔가를 가져옵니다. 의식이 없는 트럭이 있었습니다. 로딩은 매우 나쁠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그의 차에 그를 데려간다. 엄청난 그와 친밀한 곳. 그러나 상사의 아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 플레이 히트 그 사람만은 헬로 링코는 그의 집에서 콩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염소를 돌보려면 당신은 밤새 그와 함께 영혼이야. 속임수는 여기서 뭐하는 거야?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로레인 동업에 어쨌든 들어 인이 없습니다. 노래는 그에게 먹이를 달라고 요청. 당신이 나를 줍고 있는 것을 나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너를 보는 곳마다 화가의 놀이 퀴즈 그는 그녀를 도왔다. 나는 나에게 감사를 말했어야 한다. 나는 푸하리가 그를 막았을 때 아침부터 이곳을 떠나고 있었다. 왜 밤에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날씨 당신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내가 했을 것입니다. 어제 회의에 참여하고 연주하는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로렌스에 와서 다음 두 사람은 친밀한 어들. 어젯밤에 함께 있는 국내에 문의하십시오. 병원에 와서 그냥 내 친구였다. 이드은 친밀하고 사자는 전화를 받습니다. 돈에 붙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침몰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상사에 의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가 망한 것이 정확했습니다. 매니저 매우 화가 관리자는 화제 그의 사중주 승진도 받았다. 또하니 모든 것을 보고 감동했다. 늦어도 오후 9시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나는 집에서 클래스의 아주 좋은 컬렉션을 가지고 플레이는 말했다. 지금 원한다면 가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발사기는 지금 가자. 안경 컬렉션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안녕을 했습니다. 로레인이 버클리에게 키스를 시작하는 게 바로 그게 요동치게 되는 것. 클리닉의 아버지는 언제든지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다. 둘다 다시 여기에 진밀한 철을 먹지 않을 때 방금 발사한 매니저 그것에 나타납니다. 그는 로렌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온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당신은 그가 처리할수 있는 큰 계정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회전하는 경우 그는 이 때문에 계정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자와 클레이의 레시피 바드라가 움직였다. 클레이가 로렌을 바라보는 방식. 이봐 색칠은 말한다. 당신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해야. 당신이 말할 거라고 사랑 새로운 말. 나는 사자에 가서 전에 결혼했다. 오는 날을 떠났다. 그래서 다시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노리는 또한 로렌에게 매우 귀중한 클래스 지미를 제공합니다. 베다하이 나는 단지 그런 날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의 아름다움을 참조하십시오 로렌스에게 매우 중요한 그녀는 내피건는 프랑스어 오픈이 아니라고 말했다. 거기서 나는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 내 미래에 대해 생각. 어디서나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나와 함께 포기하는 경우. 아버지의 돈은 모두 내 것과 같다. 로렌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에릭이 그런 미팅. ccc 회사는 큰 거래를 할 예정이었다. 로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플레이스토어 토크 말한다. 당신이 원하는 경우. 모든 돈은 우리의 될수 있습니다. 플레이는 내가 그냥 농담했다고 말한다. 나는 지금 돈이 있다. 우리가 가면 당신은 어디서나 갈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다시 가난하고 싶지 않아. 이 때문에 그에게 매우 중요한 그는 어떻게 괴물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돈을 훔치는가. 계획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 않았고 나는 고용했다. 나는 그를 위해 가득했다. 잘못하지 마십시오. 나라 안에 나은 완벽한 계획입니다.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식물은 두 명의 로렌의 설명 귀하의 회사는 대기업을 제외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전거에므로 어떤 심장을 지켜볼 것인가 우리 회사가 돈을 이체하려고 할때 은행 이름이 변경됩니다 모든 돈은 우리가 계절을 가지고 헤일로 은행에 갈 것입니다 너무 많은 돈을 훔친 후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들어야 할 일입니다 소녀는 아무리 정체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많은 돈을 했다 여전히 로렌스에 대한 가정 사회 매니저가 타칼로란에 집에 온 그를 쓰지 마세요. 속임수 속도로 모든 지문을 떨어뜨립니다. 그의 브로커 근처 사자. 그녀는 회사 건물의 아파트를 고용합니다. 그의 계획은 상사가 이체할 돈을 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암호는 다른 모든 것을 취할 것입니다. 즉, 문제가 있습니다. 청각의 모든 문서를 상사에게 제출. 그는 또한 은행에 가서 가짜 계좌를 꺼냈다. 보스의 눈을 떼지. 그들은 그의 모든 암호를 꺼냈다. 모든 송금. 둘다 오늘 매우 행복했다. 오래된 친밀한. pvc 나는 로렌을 위해 다시 정체성을 만든 소년을 보았다. 그는 엑스매너저에 갔다. 그는 직접 그녀를 죽인다. 로렌은 영화 버스의 남자에 의해 강제되었다. 같은 남자에게 엑스매이저 플레이의 집에 제공. 그곳에서 그는 그를 죽였다. 프라야 손카르 카르이. 계속 바쁜. 그는 집에 그것을 배치했다. 그것은 당신 모두를 느끼게 할 것이었다. 타클이 죽었다. 실제 엑스매너저에 대한 근무.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그는 배터리가 동일하게 죽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던 밤에 누구에게 그는 구걸을 했다. 그는 또한 그녀를 살해. 항상 모든 돈을 배우고 자신을 위해 그것을 얻고 싶었다. 여주인공과 무슨 짓을 했는지. 그는 이미 매니저와 함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로레인 라자마니가 짜신분증그 소녀의 영향력과 살인. 그는 다시 경찰의 누구인가. 내가 죽었어. 아니 손이 후 로디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플레이는 그와 함께했다. 그를 지원 아침에 사자는 누리의 지점에 갔다. 그는 말했다 해서 자신을 잘라 아파트에 그의 혈액을 두고 그는 샤프르의 호텔에서 매주 떠났고 저녁까지 머물려고 합니다. 그후 공항은 가서 다른 시간에 떠날 것이다. 타블라린 코플레이는 그녀의 계정 암호를 얻을 했다. 내가 지금까지 계획한 것이 무엇이든 연설의 예술을 보는 제스처 그가 접근한 것입니다. 그는 이코나 디스코드를 연주하고 다르게 그것을 함으로써 누가 하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큰 대답을 가지고 라드누는 말한다. 그는 의자를 보여 말한다. 그것은 암호를 훔쳐야 한다. 하루 종일 그를 주시하십시오. 당신은 대가로 거대한 보고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징에서는 할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하다고 가정. 그후로렌인내 그의 사무실. 충격과 그의 경찰은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내가 밝혀졌다. 불평하고 당신은 미소가. 제스처 태회이 모든 날짜에 공통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로렌스 소대. 그리고 경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경찰은 리옹의 눈이 부어있음을알수 있습니다. 테니슨 리옹 자신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 가수에게 지금까지 마음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묻습니다. 죽일 것이다. 전체 거래는 오늘 저녁까지 완료됩니다. 누가 짧은 동안 아워티즌 클레이에서 암호를 훔친 온라인으로 만나러 왔습니다. 그와 함께 변명의 사무실을 떠난다. 상사는 로하리가 모든 돈을 인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막으려고 멈출 수 없습니다. 누가 내가 그 계정에 얼마나 많은 돈이 알고 노래를 말했다. 이중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침 농업의 50% 그는 또한 보고 행복했다. 두 사람은 핀란드에서 함께 이사했습니다. 노래는 경찰에 전화하고 말했다. 아직 살아있는 그는 오늘 저녁 공항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왕연극 그가 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도 위험에 처해 있다. 경찰은 우리가 플라레가 아닌 향방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왔습니다. 클릭하는 첫 번째 찾기. 그후 나는 나 자신을 올 것이다. 경찰은 저녁에 클레이를 붙잡았다. 알람도 찾아보십시오. 그에 대해 나는 비를 흘리다. 돈이 는 또한 자신의 차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요새 비그라하의 합장 찾을 수 있습니다. 보이사를 아장갈은 플레이는 로레인을 죽인다. 시간이 매우 심하게 붙어있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패스버드 계정 암호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금액을 계좌로 직접 이체합니다 그것은 반시간에 정착되었다. 그는 심지어 연극을 믿었다. 배터리가 기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신의 복수를, 와, 영화 및 이동, 동영상이 실행되면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영화를 가지고 있다면 채널 구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황소입학 아이콘은 오고에 열립니다. 다시 만나고 동물과 만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돌봅니다.